지금 시점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액이지만 상위로 초기 재개발을 노리고 싶다 라고 하면 요거를 집중해서 생각하면 돼요 상위 뉴타운을 노려라 뉴타운에 숨어있는 돈자 네. 뉴타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싸다라는 게 팽배하게 머릿속에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아 뉴타운은 비싼데 근데 이 뉴타운에서도 재개발을 진행하는 현장도 있지만 반대하는 현장들이 있어요 그 반대하는 현장들 중에서 반대가 심해서 존치구역으로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요. 해제가 된 지역도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을 노릴 때 상위 뉴타운 중에서 아직 완공이 돼서 완성되지 않은 뉴타운. 그 중에서도 뉴타운 구역은 진행,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변에 해제되고 존치되고 반대한 구역에 반전을 배팅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것도 과거 데이터에서 우리가 전략을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건 마포예요. 아일뉴타운. 자, 아뉴타운 경우에 지금 마레프가 14년 입주한 다음에 최근에 아연이 구역에 더 클래시 분양하고 입주했죠. 후분양으로. 이때까지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왔어요. 다이 아파트들이 자, 예전에 2018년 그때까지만 해도 신촌구랑 자이가 입주할 때 그때 13억이라고 해서 30평대 14억이라고 해서 다들 우와 강북아파트 14억 이랬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어때요 금액이 이게 20억대 갔다가 지금 마레프도 16억 17억 해요 30평대가 그쵸 자 이렇게 되니까는 예전에 2014년도 그 이전까지만 해도 그 이후에도 그래요 마레프 입주하고 나서도 어땠냐면은 이. 아이언 유타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호하거나, 투자, 좋은 투자처다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네. 다른 데 투자를 더 했지. 아이언 유타운 하면 다 오래되고, 이 판자촌 이미지가 너무 강했던 거죠. 근데 그게 마레프가 들어오면서, 마레프 처음 들어올 때 미분양이었어요. 예. 네. 근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대단지와 그 공덕 자체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공덕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이언 유타운도 좋아졌어요. 네. 일자리가 있으니까, 공덕이. 얘는 자급자족이 든도시예요 공덕은. 용산의 후광효과도 있겠지만 그거 없어도 얘는 잘 나가는 공덕은 잘 나가는 도시예요자 근데 이게 여기에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뭐냐면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에 반대하고 해제된 지역들 있어요. 자 여기는 빨간 염리사구역 염리오구역 그리고 노고산 재개발 대웅오구역 얘네들은 재개발 추진했는데 반대에 무너져서 진행이 안된 애들이에요. 진행이 안됐다고 반대서. 해 자, 얘네 둘은 여, 그 공통점이 뭐죠? 역세권이에요. 대응역세권. 이대역세권 상권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지. 장사 잘되는데 왜? 왜 내가 아파트. 씨. 아파트 받아서 뭐 한다고. 씨.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이대상권 죽었어. 사망. 네? 그리고 아파트 값 엄청 올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파트 받는 게 나은 거야, 지금. 그래서 다시 추진합니다. 네? 다시 추진해요, 얘네들. 그래서 2018년 그때만 해도 얘네들, 이 빌라들 들어갈 때 투자금액이, 실투자금액이 1억 정도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4억, 5억은 줘야 돼요. 실투자금액이. 네, 이 지역 들어가려면. 여전히 좋은 자리들이에요. 여긴 평지야. 응. 네, 음료구역은. 그래서 이 자리들이 여전히 좋습니다. 그리고 요런, 요런 자리들도 다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얘네들은 뭐 공공재개발 추진하고 있고, 막. 서로 이제 다 추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반대했는데 추진합니다. 네. 언제부터? 뉴타운이 완성되고부터. 네. 왜 뉴타운이 얘기를 하냐면 뉴타운이 한개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 개 구역이 일제히 순차적으로 입주를 해서 대주거벨트 라인을 만들고 이것들이 입주하면서 하나의 군락을 만들고 시세를 크게 만듭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 주변에 있는 자리들은 당연히 후광효과가 떨어져요. 이제 얘네들은 옛날에는 아파트를 해도 얘네 조합 분야가 얘네도 사억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아 씨, 사억 도 후반대 아파트 받아서 뭐할 건데 했다가 지금 16억 17억이니까 바뀐 거라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 전략을 잘 보셔야 돼요. 뉴타운 그중에 상위 뉴타운 중에서 앞으로 이렇게 될수 있는 데가 어딘가. 예. 네. 자두 번째는 거여 맞춘 뉴타운이에요. 여기도 거예요. 절반짜리 뉴타운인거예요 절반짜리 뉴타운. 예. 근데 지금 얘네도 어떻게 해요? 다 새로 추진해요. 지금 입주된 아파트도 있지만 나머지들 보면은 신속통합 예? 그 사업시행인가 그리고 뭐 신속통합 신속통합 신속통합 사업추진계획승인. 지금 여기는 여기 있는 이쪽, 이쪽 라인. 예. 이쪽 라인 보면은 이제 다 똑같아요. 이쪽이 다 반대해서 해제됐던 라인들이거든 성당짜리 이런 데다 해제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추진해요. 왜? 이 밑에 바로 뭐 있죠? 북일레이죠 네, 아파트 입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송파 뭐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랑 이 파크센터를 들어오니까 아파트 값이 비싸잖아. 송파구라서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 아파트가 더 이기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추진해. 지금 다 추진하잖아요. 완전. 하나도 빠짐없이. 네. 이렇게 된거예요 그래서 뉴타운이 얘는 반쪽짜리 뉴타 이었어 원래 근데 이제 다 추진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2018년 그때까지만 해도 투자금 거의 안 들어갔어요 맞춘시장 이때 이쪽은 근데 지금 어때요 투자금이 뭐 4억 5억은 줘야 들어가요 예, 네,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 언제 를 봐야 돼 1억이어도 충분히 가능한 시점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입주하기 전에 얘네가 입주하면 늦는 거야 입주하면 새 아파트가 나 얼마짜리야 나오면 이제 다 추진하면서 비싸지는 거야 태어나오면서부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보는 자리 는중 그게 아직 표현이 안된 자리는 노량진뉴타운입니다 노량진유타운 하나도 입주 안 했잖아 지금 이제 짓고 있을 뿐이죠 자 지금 다 어느 정도냐면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사업 관리처분인가예요 지금 8개 구역이 전부다 자이거 오면 어떻게 돼요? 약 5년 뒤부터 새 아파트가 입주하기 시작하는 뉴타운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지하게 들어옵니다 자 1구역은 3,000세대 넘죠 여기 1구역하고 3구역은 한강뷰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그 흑성뉴타운의 최단점은 뭐다? 학교 때문에 그래요 학군 학교가 뭐길 건너서 있어 그래도 아크로리버하임 얼마다? 20억 넘어요 30평대 22억 한강뷰 나오면 24억이야 네. 노량진타운 어떻게 될까요? 흑석이 지금은 더 높은 가치를 부여받죠. 반포 바로 옆에 있는 서반포라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 노량진이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노량진 여기 학교가 여기 있어요. 바로 3구역은 초품아야. 네. 게다가 그 3구역은 상가 개수가 많아요. 아마 제가 볼때 3구역의 상가가 학원가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1구역은 세대수 많고 평지 예? 그리고 3구역은 상가와 학교 그 나머지는 얘네들 가격에 따라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노량진타운 들어가려면 현금 여러분들 10억 넘게 주고 사야 돼요. 그나마 싼게 7구역인데 거기도 한 7억 이상 있으면 노량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향후 5년 뒤에 입주하면 얘네들 아파트는 얼마할까요 20억에서 30억 사이죠.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25억 그걸 기준점으로 봅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흑석보다 높은 가치가 인정받을 거예요 일단 물리적으로 여의도와 걸어갈 수 있는 도보권역에 그리고 상단에 용산까지 한 정거장입니다 국제원무지구 노들섬까지 있어요 그럼 연계가 돼 문화시설들이 그리고 이 노양진 바로 앞에 있는 이 수산물시장도 앞에 문화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게다가 흑석은 일반 노선이에요 여러분 지하철 안 타고 다니면 모르겠지만 노량진은 급행 노선입니다. 흑석에서는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가가지고 급행을 갈수 있어요. 흑석그 다음에 뭐 반포, 고속터미널까지 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얘는 그냥 바로 터예요 바로 붙어. 그러니까 얘가 또 그것도 장점이고, 또 이것만 있느냐? 7호선도 있어요. 7호선도 내려가면 있죠. 그래서 7호선도 강남권 가. 이 9호선으로 갈수 있는 데랑 7호선으로 갈수 있는 데가 중복이 아니에요. 강남을 이렇게 가거든. 9호선, 7호선이. 예? 그러니까 강남, 요지를이 노랑장에서는 다갈 수가 있다고. 예? 북쪽이든 남쪽이든. 그래서 여기에 가치는 저는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바로 앞에 있잖아. 동작구청이 원래 여기다가 지금 일로 이전하고 있는데 구청이 있잖아. 이게 노량진의 미래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허여 멀고 이게 다부셔지고 판자촌이고 막다 지저분하고 하니까 없죠. 마포의 옛날처럼 거여마천의 옛날처럼 근데 지금 여기에서도 반대해서 왜 반대했을까요? 노량진 하면 은 뭐가 유명해? 고시. 고시죠. 근데 지금 공무원 인기 많아요? 없어요? 없어요. 공무원 누가 해요? 그 애들도 못 키워요. 그 돈으로는. 그 온라인 강의가 떠오르면서 이 고시생이 확 줄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 여기에서 반대 존치구역이 한 다섯 개 구역이 있어요. 여기 존치, 여기 존치, 여기 존치, 여기 존치였는데 얘네가 반대한 이유는 장사가잘 되는데 아파트 받아봐야 내가 뭐 한다고 돈 얼마나 한다고 씨. 이랬다고, 이랬다가 똑같아요. 딴 데랑 아파트 분양가 사억 얼마밖에 안 받아서 뭐해? 똑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어, 입주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얘네는 일단은 고시원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장사가 안 돼. 공실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 여기. 고시원들. 그럼 어떻게 돼? 아파트 해야지. 그래서 지들 지분이면, 뭐, 여긴 조합원 수가 별로 없어요. 계산하면. 이거 시뻘게 노후도가 돼. 노후도가 80%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말했던 10% 땅 안에 들어간다고. 예? 재개발할 수 있는 10% 서울의 그 희소성이 된다고요. 재개발, 신속통합 할수 있고, 할수 있는 땅이. 자. 근데 여기는 5년 뒤 됐을 때 여기랑 여기는 재개발 못해요. 왜? 여기가 아파트가 되면 곱하기 인구가 3이 됩니다. 그죠? 그럼 여기 장사가 어떻게 돼요? 안 되던 게잘 되기 시작해요. 여기는 재개발 안 해요. 못해. 그럼 그 애매한 자리들 뭐 이쪽 자리라던가 뭐 이쪽 자리라던가 여기 이런 데는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데는 어디냐면 지금 소액으로 투자한다면 은 저라면 이쪽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 말고도 유튜브 틀어보니까 여기 얘기한 사람 많더만. <웃음> 보신 분 있죠? 여기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여기가 지금 제가 재개발 생각하고 서울의 빌라촌 봤을 때 투자가 치 제일 높은데 하나 꼽으라면 여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똑같은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돈이 될수 있는 자리로. 그리고 왜? 지금 싸니까. 지금 왜냐면 제가 대지집은 5평, 6평짜리 이 빌라들 요즘 다 똑같잖아요. 그게 어 지금 금천구 시흥동에도 3억대 후반이에요. 일반적인 투룸 투자하려면 신축 기준으로. 근데 면목동 아까 얘기했죠. 면목동 살려고 해도 4억대 초반, 3억대 후반이야. 근데 여기에 대지면 6억대가 는데 4억 중후반밖에 안 해요. 한 5, 6천 더 주면 여기 노량진 산다니까. 금천구 살 동에 6천만 원만 더 주면. 그러면 어디가 싼 거예요? 여기가 싼 거예요. 노량진 여기는 아파트 되면 25억 되는 거고 금천구는 아파트 대봐야 12억 되면 다행인 거예요. 예? 그럼 당연히 여기 사야지. 응? 그래서 여기에 좀 기회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아파트가 추진이 안 되더라도 땅값 자체가 여기는 말도 못하게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면 손해볼 게 없는 거예요. 아파트가 안 돼도 다시 팔아도 나는 지금 4억, 뭐, 5, 6천에 사도 남, 그, 팔때 5년 뒤에 팔면은뭐 6억 이상 팔수 있을 거고. 뭐 재개발 추진해가지고 되면은 그야말로 뭐 대박이 나겠죠. P만 뭐6 7억 붙겠지. 그게 온전히 내 수익이 되겠죠. 네. 자노우도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노우도가 지금 보면은 70% 80%도 정 돼요. 네. 빨갛잖아. 여기도 1빨거죠 여기랑 여기 여기는 이제 역 앞이니까 여기는 안 된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로 대로변이니까 안 돼. 여기 이런 요런 요 정도 불락. 지금 전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데가 이 불락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도 다 보니까 여기 더 들어. 여기예요. 여기는 지금 모아타운이 됐어 이미 작년 10월에. 모아타운 되기 전에 여기도 투자금 1억이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다? 3억 4억은 있어야 돼요. 네이버에 쳐봐도 이이 이 동네에 살수 있는 물건을 치면 다 10억이 넘어가요. 다 가구야. 고시원 이런 게 물건으로 나와 있어요. 어, 뉴타운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제가 찾았으니까 설명해 드리는 거지 장인 뉴타운, 장인 뉴타운 그리고. 그리고 큰돈은 안되겠죠 왜냐면 장유타운이 대도아, 지어져서도 얘네가 지금 아파트가 25억대 건 아니니까 그쵸 렇 네, 그리고 신기뉴타운도 아직 남아있어요 네. 그리고 뭐청량리도 그래요 아직 남아있는 그 반대적이 있어요 그래서 고런데를 찾아 가지고 접근한다면 이 방식으로 한다면 작은 자본으로 들어갈 수 있는 투차처를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